한지 막 쿠빌라이 칸이그 쿠빌라이 칸이 이제 여기 쫙국경에서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싹 쓰는데 마지막 남은 데가 뭐냐면 탕성 송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마지막 송이 여기 남아요. 그래서 남쪽에 내려가서 마지막 버틴 사람들이 남송이라고 하는 거야 들어봤어요 남송이라이 음. 사람들이 신분계층에서 종이 되는 거예요. 제일, 그러니까 마지막 버틴 놈들이 제일 하층민, 사계층의 하층민이에요.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 누구? 몽골. 그 다음 사람 높은 사람 이슬람 백인. 그래서 몽골 영화를 보다만 항상 백인이 나와 참모들이 백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쭉쭉쭉 가는데 아까 한족이 제일 마지막 천민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백년 동안 일제 시대 우리 침입단은 이상으로 문화가 없어져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를 뺏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중국도 영향을 준 거야. 중국이 오늘 날까지 대단한 건이 영향이 큰 거예요. 몽골이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잡아는데 무조는 하층으로 사니까 반란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그 반란이 결국은 홍건적이나 들어봤어? 홍건적이나 홍건적이나 빨간색. 무슨 반란이냐. 지역 지역 반란을 일으키다가 막 여기까지 도망 나오는 거예요. 그 노비들이. 홍건적 들어봤죠. 그때가 뽕건절이야 근데 결국은 여기를 이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그 반란군의 수계야. 그래서 명나라를 만드는데 그 명이라는 게 종교단체. 종교단체. 명교에서 시작됐어요. 왜 네. 서민들이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민중의 종교가 일을 하는 거야. 여기 익산 가면 무슨 동학혁명 같은 거 이런 것도. 국가가 잘 돌아가면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국가가 없는 상황이 되다고 그래서 주원장이 이렇게 해서 명 이게 달월자에나라 자야. 한번 해봐요. 명, 명, 명, 명, 명, 명, 민. 민. 민. 이게 명 이렇게 해둔 거여서 명나라라고 했던 거예 그래서 <웃음> 여기를 다 하지 접수를 하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중국이에요. 토속의 중국이에요. 어느 하고 원장이 주원장. <웃음> 어 주원장 중국 중국어 주원장 중국집의 중국집. 어, 주원장 아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뭘알겠냐면잘 봐봐요. 언어가 없어졌잖아. 제일 먼저 인지 언어를 만들어야 되겠다. 표준은 한자를. 이해가 되죠 이제. 100년 동안 파스파문자가 완전히 정복으로 했던 상황이니까 이때 100년 동안 한자는 뭐냐면 지역에서 쓰는 그냥 로컬 언어인거예요 근데 그 당시 당시 어떻게 됐겠어요. 조선에도 마찬가지고 고려시대니까 고려시대 고려시대 또 마찬가지고 한자의 발음 표준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한을 천자가 아홉 가지 이상 발음을 하는 거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주원장이 뭐냐 제일 먼저 뭘 잡았냐 이게 파스파야 자 파스파가 지금 문자 모형이 알파벳 한국말하고 어떻게 하면 상당하게 비슷해 요 비슷해 비슷해 어, 비슷해 비슷해. 그래서 훈련적이 보면 이달의 임금이 친히 2 8자를 썼는데 그 글자가 옛전자를 모방 모방 모방 모방 무슨 말이에요 모방이? 모방 카피 카피 카피했다고 그러니까 군민 정음은 여러 가지가 융합돼서 창조된 언어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딱떨어진 말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이렇게 영향을 받았어 그래서 여기에 사운드 글자에 대한 포맷을 그대로 상당히 한 70% 가져온 거예요. 사운드나 외형 디자인을 이해가 됐죠. 그러니 중국어보다가 굉장히 다양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된 거지 한글이. 음. 주원장이 만든 글자가 홍무 국민 정음처럼 홍무 버네릭스 음. 파닉스 책인 거야. 이게 홍무 정음 책이야. 이해가 됐죠? 아까 100년 동안 이게 컨트롤됐다가 음. 표준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있는 책을 다시 정리해버려서 수도인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경 표준말이 이때부터 이제 여기가 된거야 자, 잘 보세요. 남경이라고 들어봤어 난징대학살 음. 대단하다, 대단하다, 거기가 남경이야. 음. 그러면 북경이라는 데는 지금 있는 데가 북경이고 그런데 아까 여기에 원나라 때 퀴즈 퀴즈 수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북경이야. 연경이라고 했고 옛날에 대도라고 했어요. 옛날에 그 누구야? 그 저기 그 뭐지? 이 영화, 이 드라마. 기왕구 나올 때는 연경이라고 나온 거지. 북경의 수도를 잡은 사람들이 원나라를 잡은 거야. 원나라 사람들이. 이 북쪽으로 잡은 거예요. 자, 재밌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그런데 북경이 이 정도 되잖아요. 북경이 이 정도 돼. 북경이 이 정도 돼. 그런데 이 수도 잘못 정한 거야. 위치상. <웃음> 이쪽 사람들은 초본대로 가려면 이건 뭐지? 인생을 달려야죠. <웃음> 그러니까 경기도의 의정부에 도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 사람들은 수원 사람들은 의정부까지 초본을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무튼 이때 북경수도로 이렇게 쓰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100년 동안 수가 됐으니까 상당히 크게 좀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북경수도로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이 나라가 뺏기는 거야. 누가한테 주원장. 들어서 주원장. 주원장. 어, 주원장. 주방장 아니고 주원장. 주원장. 주원장한테 뺏겨요. 근데 주원장이 당시에 제일 처음에 잡은 수도는 북경이 아니야. 남경에다 잠깐 적어서 40몇년 동안만 북경이 남경이 있다가 수도를 바로 북경으로 옮겨 오늘날 북경으로 다시 옮겨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존심 상한 거였어 왜냐하면 북경에 수도를 하려고 했는데 남의 100년 동안 원나라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남경에 해놨다가 효율적이야 여기가 왜 효율적이냐 이 사람들은 몽골 사람들은 중앙을 본 거야. 뭔 중요한 거냐면, 음. 우리나라도, 일본도 하나의 전체 정보의, 정복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여기가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온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여기가 문화가 있어서, 수도가 바다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수도가 바다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여기 실크로드라고 들어봤어? 실크로드? 음. 여기가 이제 실크로드가 이렇게 해고 티베까지 가는 거가 실크로드야. 그러니 어떻 북경이 그나마 가깝죠. 그데 아무튼 수도가 옮기면서 어떻게 되냐 남경에서 만들어지는 중국어 표준 홍무라고 이제 주원장 이름이 홍무제 라고 해서 홍무예요. 자기 이름을 딴 거야. 그래서 홍무라고는 퍼네색을 남경을 중심으로 서 만들었으니까 남경이 표준말이 됐을 거 아니야. 성조가 기본적으로. 그런데 수도를 북경으로 옮겨갔어.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서 표준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냐면 서울의 표준말을 세종시에서 이해가 되지? 세종시, 세종시에서 표준말을 가르치는 거야. 그럼 세종시에 사투리가 있어 없어? 있잖아. 충청도 사투리가. 이해가 되죠? 응. 어. 여기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여기서 난리가 난 거. 야 아무튼간에 남경에서 북경으로 이사를 가면서 홍무정원이 홍무 주원장이 중국 발음을 표준을 만든 책이 홍무정원 책이야. 역사의심은 뭐냐면 세종대왕이 이 책을 기본으로 훈민정음을 만드시는 거야 또. 나라말씀이 중국에 달라. 백성이 말을 해도 말을 못하니까 내가 28자를 만들어서 나라말을 중국어가 다르지 않게 하겠다. 는 세종장이 줄을 너무 잘 쓰셨어. 북경의 표준말로 기준의 어거지로 만든 홍무정원의 책을 베이스로 28자 사운드를 만드셨는데 그 28자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가장 어떤 데 영향을 크게 받았어? 세종왕이 좋은 건다 끌어와버렸어요. 좋은 건이 파스파는 영역이 어운 때가 엣티 이상의 광역이야 이슬람, 터키, 백인들 영어, 알파벳 다쓸수 있게 파스파가 돼있는데 이걸 그대로 세종왕이 28자를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훈면적인 배경은 알았죠? 기본적인 거. 자, 그러면서 뭔 일이 벌어졌냐 탕송원명 청 어머머머 청나라도 중국 사람이 아니네? 누구야? 우리 조선족이야. 누로아치라고 하는 사람은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들. 백두산 밑에, 백두산 밑에 알겠어요? 그 사람이 누로아치야. 그 사람이 무슨 뭘 나라를 만들어 여기를 명나라를 조작버려요 그러면서 청나라를 만들어. 그런데 여기 백두산 밑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청나라를 만든 거야. 명나라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누가하고 친하냐면 명나라하고 됐다 친해 왜냐면 이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은 그냥 아예 싸가지 없는 애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살았어 우리는 절대 무시하면 당해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자아 됐다 무시해 그렇죠 그러니까 무섭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무시했어 무시했어 무시했어 그런데 임진왜란이 몇 년이 일어났냐면 들어올 것이구 대단하다. 근데 몇년 동안 일어났냐면 7년을 일어났어 7년. 자, 임진왜란 말고 정유재란이라는 게또 있어. 재란 다시 난이 연결돼 막 횟수가 넘어가면서 연결이 시작된 게 그게 7년 동안 무려. 어머나 7년 동안 여기서 싸운 거야. 이순신 장군은 어디서 싸우셨어? 여기, 여기 여기 군산 앞바다 여기 하고 남해하고 여기 싸우셨거 그러면 육지에서는 누가 싸웠느냐 명나라 군사가 7년 동안 싸운 거야 이해가됐죠 명나라 명나라 지금 여기 남아있어 아직 명나라가 이해가죠 명나라 응. 자 7년 동안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다가 어머나 인생이 끝난 거야 7년 전쟁을 지리하게 도와주다가 청나라가 어머머머 어머머, 이렇게 뭐 심양까지 여기까지 커졌는데 관심이 없어 우리는 왜? 저놈들이 우리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조선족이니까 조금만 세대 올라가면 같은 백성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에이 안 하는 데 얘들은 뭐냐. 우에 북쪽에 인삼이라든지 이게 생풀품이 없는 거야. 명나라를 치려고 보니까 조선을 손 봐주고 가야 되는 거야. 왜? 인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병자호란이란 걸 들어봤어요.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녹번년까지 9일 동안 150만 말 타고 9일 동안 150만, 어, 15만 15만 군사가 넘어와. 녹본역이 어디? 녹본역. 녹본역 알죠? 어, 그래, 거기까지 넣어. 그러니까 끝난 거지, 서울에. <웃음> 왕이 광화도로 도망가야 돼. 왜 광화도로 도망가야 돼? 물. 이쪽 윗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해군이 전혀 없어. 물만 건너면 못 건너.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9일...